이렇게 있는데, 지금 여기 부분이 가열이잖아요? 이 가열에서 이 수평 구간. 이 냉각에서 수평 구간. 이 수평 구간이, 어, 떤 물질에 녹는 점, 어느 점, 끊는 점이 됩니다. 그래서 상태 변화 하면서 열을 얻고, 여기에서 이제 상태의 변화에 이제 열을 다 써서,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게 유지되다가, 변화다변화 그래서 수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, 이 AB 구간이 물질의이 물질 녹는 점에에체하게 녹는 점이고, 여기가 뜨는 점. 액체에서 빗대야 되는데, 냉각. 냉각에서는 어, 느둠점 밖에 없어요. 또, 빗에서 액체로 되는 거는 표현하는 데가 없더라고요. 첫 번째 특징은 중요해지고, 그다음 산물은, 어, 녹는 점. 녹는 점. 뜨는 점은, 이거는 낮아지고, 이거는 높아지고, 이거는 어, 중요해지고, 괜찮다고 나오고 있고, 두 번째는, 곡선 세기는 외부적 유인이고질량은또량이 뭐 많으면은, 좀, 뭐, 노트북이 돼서 끌릴 거 같고, 뭐, 얼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이거랑 관계없이, 일정합니다. 아까 그, 물질의그 세기성들의 이 셋이 있었죠. 그래서, 물질의 양이랑 관련없이, 일정하게 유지 되는 거예 용의 등 곡선 유행이 B. 딱 적당하게 포화된 상태. 덜로 말고 절도 말고 딱 치우면서,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고, A는, 이, 포,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잖아요. <목소리도> 어, 어, 상태. <목소리도> <고파 성태가 되기나? 목소리도> 그래서 얘는 과포화 상태라고. 최대한 윗포화 상태를 넘어선 상태예요. 반대로 이 C는 불포화 상태예요. 고포화 상태가 되려면 걸어다. 그래도 여기서 예시구는 이 T2, 이 T2라는 온도에서 T2라는 온도에서 이 T1으로 냉각을 할 때. T2는 롱질이에요. 그쪽에서 15번 아래 나오는 거 고체의 고체 용해도 할때 고체는 온도를 준다하면 용해도가 진다고 압력에 영향을 아까 안받은데 했 고체는 압력에 영향을 달아서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도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달라